여보세요? 어디야? 저 아직, 저 이제 곧 끝나요. 아, 이제 곧 끝나? 응. 한 20분? 정도 걸릴 오케이. 것 같아요. 응. 15분까지 온다고 생각할게.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음. 어디야? 어디야? 아니요와 있어요. 응. 음, 봤어, 차. 음. 저 내릴게요, 어, 내려. 네. 음. 안녕하세요. 오르고? 그러니까 커피를 주문하고 이 베이커리를 먹고 싶으면 베이커리를 고른 다음에 갖다 주신대. 어 갖다 주신데 커피랑 같이 이렇게서 <웃음> 안녕하는 거야? Would you like to have some tea? 잘 먹겠습니다. 언니 안 먹어요? 카메라 먹어요? 가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쓰레기통. 다 버린다. 야, yeah. 이거 정말 쓰레기통이다. 버리는 건 전문이야. Um, cash o trash? w o a Oh no. This is to see the um, the eclipse, which you will never use <laughs> again. Okay. Okay. 아니, 나는 또다시고요. 뭐, 리미티드 <리미트다> 아닌가, 이거 <목소리> 집착이 있어요, 사실. <목소리> 그러니까 한정판을 보면은 아, 막, 사야될거 같은 오. 그런 느낌이. <목소리> 약간 뭔가... 젠득젠득한 느 그럼 앞으로는 네, 사기 당하지 말고, <웃음> 언니한테 얘기하면. 정말요? 정말? <웃음> 그러니까. <와>. <웃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같은 소속사시니까 약간 풍문으로 뭐 들은 거 없으세요? 제가 알터이 있나. 그래요? 제가 알터이 있나. 저는 모릅니다. 알턱이 있나. 알턱이 모르세 네, 어 이렇게 이렇게 쓰네요 저는 모릅니다. 네. 궁금하네요. 네. 누나이시는 아이씨 뭐 아이씨 3년 5년 아이씨. 동안 연애 금지기 때문에 아이씨. 아이씨. 뭐 있더라도 몰래서 해 모를 것 같은데. <웃음> 아나모르세아난 하고 싶은 워너비스타. 네. 오, 준비물? 준비물? 아, 아니 이런 거막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 네네. 어머 세영 신세요 씨. 진짜 무서워. 이화할 맛이 나겠다. 아이씨. 아, 유니콘 브라쉬 너무 귀엽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느는 것 같아. 옆에도 그런 거 같이 봐요. 어, 지수씨, 왜안보거 아니야? 저는 시도도 안 하고 싶어. 굿, 이거 하나 정도 있고. <웃음> 하나로 모든 걸. 집에 가는 꿀깃. 도어 에 いろいろなのにかわさいろいろなのりがとうございます 다시, 다시 하 둘, 셋. 이사 너무 고맙고요 양현석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멋진 솔로곡 아티스트 여러분들 무대 정면 보세요 저쪽 보세요 저쪽 저쪽 보시고 위치 잡을게요 기념사례 있습니다 아, 기념사례요. 도보수 <웃음> 그런 때 느껴서 시작을 해서 어, 앨범을 내야지 어떻게 가수가 오픈을 내냐 이런 얘기 들을 때데뷔해서 제가 어, 굉장히 낯설게 음, 느끼기는 어, 그런 때 느껴서 시작을 해서 어, 앨범을 좋고, 네. 꼭 이렇게 신발 한 경제였을 때 좋다 좋아라고말했있면 좋은 사람으로 나한테 되어서가다되어서 너무 좋고요. 지 네, 그 마이크 갖다 대고. 네. <웃음> 언니 그 계략인 나음 진짜, 진짜. 나는 콘나트코스에서 그거 얘기할 거야. 나. 나는 코스트에서 <웃음> <웃음> 그거 <그걸> 얘기할 거야. <웃음> <나는 웃음> <진짜 웃음> <그걸 웃음> 얘기. <거야. 웃음> 나는 진짜 <웃음> 그거 <그렇게> 얘기할 거야. 나스에서 얘기해. 거나자 여러분. 너 너야? 너가 나한테 말루라고 했지. 못맞추면 도연 언니 되는 거잖아. 그데 도연 씨 뭐라고 그랬어요? 야 오늘 제니 날이네 했는데 이러면서 네. 이래 놓고 못 맞추면 노예런이 되는 거잖아 요 <웃음> <웃음> 제니는 언니를 뭐라고 생각해요? <웃음> <웃음> 제니가 배고돼서 못 공격한 거알니야 아니 그래 약간... 약고아니에 <웃음> 언니 자 우리 아니에요. 첫째 주는 맞아요. 네. 제가 연습생 때 거미 선배님 가끔씩 이렇게 복도에서 마주친 적 있는데 그때 맞아요, 막 맞아요. 그냥 수줍게 인사밖에 못했었는데 인기를 네. 받았다고 네. 들었는데 저는 제가 왔을 땐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회사를 옮겨가지고 마이지기 셋때 얘기를 네. 한번 예. 무대를 보여주시고 네. 얘기를 해주세요. 네. 네. 네. 네. 아 어떡해요 너무 긴장되는데 떨지 말고. 네. 저 근데 가수는 왜이 로제는, 로제는 블랙핑크의 메인보컬이잖아요 메인보컬빵 아 나도 봤어 너거 어디 봤어? 어? 나 이거 너무 보고 싶었어 아 진짜? <웃음> 다행이다 아 웃긴 얘기 있어 응 내가 막걸리를 좋아해 응 그래서 리얼리티로 음. 막걸리를 만들러 갔다 네,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어. 계속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는 <웃음> 모르게 로제, 로제 스타일 아니에요? 어, 너무 좋아해요. 아, 저랩 로제... 랩 파트 너무 좋으시... 아, 좋은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아, 로, 로제 스타일이에요? 네. 리사, 아, 리사 네. 리사는 태국에서 왔잖아요. 네. 어때요, 이 노래 지금? 어, 너무 좋아요. 제 스타일이에요. 네. 제스타사이에요 리사 스타일이에요? 네. 리사 네.